안 해. <웃음> <웃음> 지금 인사할 수 있는 그로 오메트로. 오메와로 오메트로. 몸을 트어오메트오른쪽로로오쪽으로올으로 오메트로. 오메트로. 오어트로 오메트로. 오메트로. 오메트로. 오메트로. 오메로로오메로 와우! Okay. 예스! Wow. Yes. <웃음> 안녕! 안 자고 뭐 하냐고? 짐짐짐 지금 Business 운동하고 있어 월요일이네? Jim! Jim! 이 i m Jim! Jim! Jim! Jim! 너는 그러다 잠못 잔대. 운동하고 따뜻한 예. 물 씻으면 잠 진짜 잖와 그치. 난또 씻는 거 좋아해가지고. 귀찮지? 자, 바이러스. 오케이. 가이 시간이야. 가보자. 오, 마지막. 마지막. 다더맛있겠 어, <웃음> 둘, 둘. 셋. 네. 하. 이오케 어깨 말리고 펴 오케이, 어깨 말리고 펴오 더. 허리, 허리, 허리, 를펴요리원리가리습니다리 허리, 허리, 허리, 허리, 허리, 허리, 허리, 허리, 허리, 허리, 전멸 지우고. 뜨 허리, 허 둘중 하나만 쓰면 되나? 아, 두 개, 두개쓰면 되나?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그냥 화면을 켜줘봐 라는데? 안돼 우리 지금 여기 완전 프라이빗한 어. 곳이어서 저희 그냥 그 뭐야? 자연인 상태? 아니 그 뭐야 하이만 입고 있어요. 그 바지까지만 입고 있어요. 장기. 너무 더워 가지고. 완전 근데 프라이빗해 가지고 아무도 없어. 둘금 친구 둘밖에 없어. 프라이빗 연애리. <웃음> <웃음> 아니 뭐야? 아니 연애리라니 진짜 프라이빗한 곳이라니까요. 마무리니까 그냥 이거. 근데 운동하, 운동하고, c o 고 k i e s 하고있 o b o r a we send t Puya Kita, k u n v f o r e come on, 기 o m e on, come o 운동 벗어, 빨리. 어. 아이, 뭐. 딱 상관없긴 한데. 삼두, 삼두. 삼두. 렛츠고! 자, 자. 알지? 좀 좁혀서? 어, 살짝 좁혀서, 무릎 살짝 굽히고, 그 상태에서, 내려, 뺏어. 셋, 둘.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방이 있고 카메라 켜줘 얘들아. 아 근데 지금 완전히 그 페이스 오프. 예. <웃음> 이스오 메이, 메이크업 오프. 지금 오프 상태이기 때문에 아, 보여줄 그수 맞아. 없어. 어. 너무 잠못 자고 기지버져나게. 잠못 잤다고? 음. 지금 자는거 아니야? 운동할 시간에? 운동을 하기 전 스트레스를 받아라. 이게 참. 에 그치 운동 잘못하면 진짜 위험해요. 운동은 진짜 좋은 거지만 진짜 위험한 거야. 한 순간에 다치는 또. 응 진짜 한, 한 순간이에요. 거에요? 이게 진짜 엄청난 그거라니까요. 그 머피의 뭐 법칙 자 자세를 잘 몰라서 다쳐. 그럼 다치면 또 운동을 못 해. 운동을 못 하면 이제 다, 또 계속 안 좋은 일이 반복이 된다고. 하나. 오케이. 소. 하나, 둘, 셋. 열. 아 좋아 지금 3두 하고있습니다 <웃음> 다른 멤버들은 아마 자고있지 않을까? 건화가 자더라고 건화가 4두도 있네 궁금해서 물어본 거 같아. <웃음> 몰라. 3도.점. 4도도 있나? 이렇게 물어봤어. 진짜 물어보는 거 같아. 아, 진짜 물어보는 거라면 알려 줄수 어. 있는데. 지리치는 음. 거라면은 아, 진짜 물어보는 거 같아. 진짜 아, 모르는 아, 거야. 어, 이건 진짜 모르는 거야. 아, 진짜 몰라. 4도도 있나? 그래. 이렇게 어. 여러분. <웃음> 4도라는 게그 뭐냐면지 내가 얘기로는 일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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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 <웃음> <웃음> 이거, 이제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끝이지 어 뭐다 좋지 부모님도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끝이에요 잠깐 킨 거여서 <웃음> 근데 왜이 야심한 시각에 운동을 하는 거야? 지금밖에 시간이 안 돼서 밥 먹고 씻고 나오니까 지금 시간이었어요 안 근데, 안 나. 나. 나. 근데 지금 어허 Uh -huh. 미친듯이 볼컵 중입니다. 아호. Uh -huh. 너무 그 복구만들만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너이 uh -huh. 천천히 키우기 때문에 아 커져, 커져, 커아 나는 그딱 이쁜 정도 커팅하면서 옷 입었을 때좀 이쁜 정도로만 키우려고요. 오케이, 마셔, 내츠고 오케이, 마츠고케시간이 없어! 오케이, 마이 마셔, 오케이, 이 마셔, 오케이, 마셔, 오케이, 아주 나이스 오늘의 운동 브이앱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아, 이미 뭐야 우리 몇 시간에 한 시간 넘겠나한 시간, 한 시간. 한 시간 20분 정도 해가지고 힘들어요. 스쿼트 하고 있어? 아니요. 이게 뭐라 하지? 삼두, 삼두 운동 하고 있었어. 삼두 운동인데 여기가 지금 드라이브탄 만큼 기구가 많지 않아서 덤벨과 이제 의자를 매꿔야 되겠다고 아 근데 진짜 펌핑 제대로 됐다 이렇게만 한번더펌거 음. 근데 이제 내리면 음. 못했어도 그 다음날이 부터 사라져 그치 맨날 해야 되나? 나도 너처럼 되면 어떡해? 나처럼 아, 그 쉽게 되지 않을음이렇게 쉽게 쉽게만 하지 못했거든 응두 음. 분이들 안심했죠? 쉽게 되는 거 아니래요 또 실패 근다는 거 아이고인사 있는데 정말 실패되지 않아. 못만드는 거. 그냥 소독손 소독도 하고 이제. 후. 자, 실패. 어. 아, 아이고 힘들어. 어, 아, 팔이 안 올라. 아 내일 릴리즈 이벤트가 있는데 잘 회복하고 가겠습니다. 음 이게 포르틴도 마시고 나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포르틴 마셔야 돼. 이제. 오케이 바로 가자. 포르틴 수고했어요. 월요일, 어 월요일 월요일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하고 어 뭐야 뭐야 말해야 돼그아가그 뭐지 4자로 시작하는 거. 사두 사두에 두이들 사두에 안녕 사두에 안높시다 갈게요 사두 사두